토파이 여러분! 헌터파악이요 여러분들 이제가 이커대치가보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귀하디귀한 민물장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민물장어를 잡아서 먹어볼건데 보통 민물장어를 잡으려면요 낚시로 해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민물장어 낚시는 굉장히 노가다라는 소문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족대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서 그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흘려면 지금 바로 장어를 족대로 조지러 가다야돼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조지러 가요 레에에에스 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낚시는 노가다지만 몸은 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족대질로 하면요, 개리발 노가다. 여러분 오늘 은 제가 자연산 민물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저번에 제가 장어를 족대로 한번 잡았었거든요. 요번에는 낚시도 한번 해보고 족대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또 그때 장어 잡을 때 같이 했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자세 보거입니다. 아. 자 근데 여러분 또 오늘 특별 게스트 한고 계십니다. Hello everyone. 오팔이가 또 미국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깨 좀 해야 돼. 한국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넷이서 오늘 장어 한번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 이제 낚시로 채비를 해볼건데 1번 원투낚시인가요? 원투 원투 어또개인기로 어, 그냥 죄송한데 모자 쓰고 헤드랜턴 써주시면 안돼요? 나이 10살 많아보이는데 10살 많아보이면 좋지 왜요? 너네들이 자꾸 맘먹으니까 아 <웃음> <웃음> <웃음> 오늘 그러면은 설치를 해두고 나서 밤에 족대지를다 하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셋 중에 운 좋으면 하나 각자 아니면... 하나씩 잡고 던져봐야겠다 내게 그오퍼라이드 있잖아 제가 진짜 미국에서 온 어복이 있어요 미국에 민물장어 있어요? 없어요 겟아웃 <웃음> 겟아웃 자 여러분 오늘 미끼는 지렁이거든요 열어봐서 오늘 미끼는 개지렁입니다 바다지렁인데 괜찮아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아 진짜요? 어. 자 여러분 이제 낚싯대 먼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포인트 너무 좋은데? 저여세요아또자세잡으세요플라이하 <웃음> 그래 나이스 어, 어. 아! 잡았다! 왜 이러신 거야? 변 이거 답 없죠? 어. <웃음> 어? 아, 지렁 그게, 있나 확인해보세요. 어유다 <목소리> 있다, 다 있다. 자, 살살, 살살, 살살. 오케이. <목소리> 자, 여러분,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자, 마지막, 보거형. <목소리> 자, 원래 대물은 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대물 잡은 적 없잖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내기에요, 이거. 내기, 내기. <목소리> 엉덩이 손바닥 세게 맞기. 아, 그것도 저. 근데 보거형은 괜찮은데, 형님이랑 저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오해받지 않을까요? 아, 진짜 <목소리> <지, 제> 글쓰다.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족대지랑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진입하고 있는데, 난간입니다. 비싼 거 잡으려면 난간을 해쳐야 돼요. 오, 진짜 저렇게 내려가네. 오, 포인트 너무 좋은데? 어, 전부다, 포인트. 어디 어디 청 크다 오오오오 이거 진짜 커 닥쳐 닥쳐 아, <웃음> 아 이거 안돼 왜요? 돌이 너무 커 형님 그 대고 있으면 제가 돌 한번 들어볼까요? 형할수 있어? 아, 와 근데 장어 진짜 크다 형님 이거 키로급이에요 어 이거 뭐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보게보게 발로 차야 되나? 어, 나온다,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방금 꼬리 나왔어 꼬리, 꼬리 있어 꼬리 있어 오 어, 나왔어 나왔어, 야, 옆으로, 나왔어. 옆으로, 와, 옆으로, 와, 옆으로 아 나왔어 아 저기로 간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나온다 아 안되겠다 와 진짜 크다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아 너무 깊어 형형 가지마 가지마 와 여러분 대박 포인트 진입하자마자 지금 이런 걸 봤어 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 생물리투버가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 요 아니, 저거는 시가 팔면은 4만원 은 받죠, 형님? 4만원이 뭐야? 아, 씨. 잡자. 와, 이건 뭐예요? 뭔데? 새우 엄청 많아요. 아, 새새우. 장어거가 있는 곳에 새우가 우와, 많더라고요. 이건 어. 뭐예요? 조그만 개들도 있어. 어, 이거 참 개새끼예요? 참개 진짜 어, 많아 우와, 진짜. 너 오늘 굉장히 신났데 <웃음> 너무 재밌어요. <웃음> 아, 지금. 외래종 채집을 와가지고. <웃음> 형님, 여기 너무 깊은데요? 여기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등반해야 돼요? Shut the fuck. 죄송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 자, 나는 <웃음> 아래로 간다. 야, 뭐야? 여기가 꿀이네, 형님 hey, 뭐하세요? 아 거기요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렇게 장어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웃음> 너무 미끄럽죠? 야야야야야 개 야, 야, 야, 야, 꺼져 꺼져 꺼져 어우 너무 미끄러운데요? 왼발로 밟아 거기 야 너무 미끄러져 진영아 여기 잡아봐 여기 왼손으로 이렇게 여기 잡 뭐야 뭐 벌써 <웃음> 아니 이렇게 편하게 왔네 미안하다 야 아니 뭐해 내려오라고 왜 올라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저 진짜 여러분 안 죽고 싶어요 오늘 <웃음> 너무 재밌다 <웃음> 여기 근데 여기도 깊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얕트너 형님 아니었을 텐데요 그거? 족대만큼 들어가고. 족대만. 족대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가요 형님? 올로가면죠 네? <웃음> 야, 이거 아, 아니, 아닌 것 같아. 아, 저기까지 가면 괜찮아? 족대 한번 <웃음> 넣어보세요, 형님. 어어어어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있어봐, 그러면 갔다 와볼게. 아, 알겠습니다, 형님. 빠염 <웃음>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데 오실 때는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저렇게 까마형님처럼 수영 잘하시는 분 가져와야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진짜요? 아니,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장어장어. 장어 아니, 진짜 같아. 진짜 같아서. <웃음> 아, 씨또 가야 돼? 아니, 조금만 더앞에 가서 찍자. 오케이, <웃음> 와, 여러분, 저희 지금 돼지 둘 보세요. <웃음> 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얕은 데에서 형님 아까 진짜였어요? 영상 보면 알아. <웃음> <웃음> 잉어, 잉어, 잉어!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웃음> 와, 와. 황금잉어 소원이세요? 오늘 장어 잡게 해주세요. 장어 잡게 해주세요. 영어를 어떻게 돼요? One year please. 아, One y e a please.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오! 오. 수영난 거 똑같은데? 지구지구 제가 방생할게요너추가있어 여러분 잉어 맛 없어요. 오, 잉어다. 어디? 이 씨. 자, 잘하네. 아, 이 아메리칸 액터. 자, 이제 상류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장어를 처음에 못봤으면 저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봐버렸어요 이게 제일 문제 생물유튜버들은 처음에 보면 눈 돌아가서 이거 잡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은어들이 큰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은어가 은 새끼 때는 위에 떠 있는 날파리 같은 거를 먹는데 이제 크면은 이렇게 이끼들 이죠 요거를 갉아먹는 다고 합니다 육식이었다가 초식이 되는 경우기 이 때문에 은어들이 이렇게 이끼가 렇게이 많은 곳에좀 많아요 아유 형님 뭐 잡으세요 은어노, 은어 은어 잡았어요 잡았지 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은어입니다 입이 약간 연어처럼 찢어져 있거든요 요정도면 아직 근데 육식할 때데 날파리 그래? 먹을 때 요정도면 30cm 돼야 이제 이끼를 먹는다고요. 여분분 그리고 여기 새우. 야, 새우 씨알 너무 좋다. 알겠어. 저희 지금 장어 빼고 다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장어만 잡자. <웃음>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여기서 여기. 더 올라가요? 근데 일부러 좀 험한 길 가는 그런 패티시나요? 어. 어. <웃음> 험한 길패티시음 들어보네. 와, 너무 험난하다. 생물 유튜버. 자, 그분 근데 이러다가 제일 빡치는 게뭔줄 알아요? 낚싯대에 걸려 있는 거. 쪽대로 모자았에 낚싯대에 걸렸으면 개빡칩니다. 내려가서 한번 볼까? 오케이, 오케이. 낚싯대 한번 잠깐 중간 점검으로 보고 갈게요. 에이, 오파라이. 예스. Are you funny? Very funny. 어. 콩글리시로 해 주네. <웃음> 자, 분럼 <그럼 웃음> 시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오, 어? 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오, 어? 뭐야, 뭐야? 걸렸어?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일단 보호용 꽝. 오케이, 없어. 자, 다음 헌터빵 한번 올려볼게요. 할게요. 어? 네. 오, 됐체됐체됐체 치령이, 치령이, 치령이 생활 말이. 던져 버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두고 다시 족대치를 하러갈게요 어디로 가요? 다른 포인트로 가요? 아니, 요 바로 밑으로. 또똑 같은 포인트에요? <웃음> 똑같아 똑같은... 이게 너무 효율 없네. 는 쌤, 약간 다른 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싫은데. <웃음> <웃음> 자, 그럼 결국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왔습니다. <웃음> 와, 이초록 보고 왜 이렇게 커 여기? 이거 회떠먹으면 맛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보고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제발 오늘 장어 노다지기. 또 봐, 장어, 장어. 오, 큰애, 큰 여기 머리 있잖아요, 머리 있잖아요. 안 커. 아, 안 커요.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대가리 잡았어요? 못 잡았죠. <끗이> 못 <웃음> 자, 자. Pues 아 잘. 계속 자. 지금 장어가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크기가 작고 너무 깊은데 있어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하나, 팔자, 오,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에이, 네, 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네, 로 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제야. 오케이. 그래. 됐어요? 아니야 밀면 안 돼. 지금 뒤쪽에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족대 있어, 요 족대.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 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와, 보이시죠 여러분. 하하하하 저네 천천히 가세요. 어디, 어디, 어디? 라삭, 라삭 치게 라삭 치게 아, 돌에 걸렸어 일로 갔어 내발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가, 가, 가, 가.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 아니 아니 빠꾸해빠꾸해 저기 그대로 있을 거야 <목소리> 여러분 장어 나오고 있어요 에이, 사이즈 어때요? 와아 드디어 잡았다 <목소리> 와 <목소리> 네. 오 괜찮은데? 이야, <웃음> 예, 사이즈 거, 좋은데. 어. 사이즈 한번 재보자. 사이즈 뭐야? 방법이 있어 요 형님? 40부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 금지 시장에. 이렇게? 어, 힘으로, 마시는 힘으로 거 하시는 것 <웃음> 같은데? 요령이 아닌데요 어, 어, 형님? 이20 요령이... 응, 하고. 야50 50, 50. 되겠다. 50 되겠어. 50 되겠어. 아, 오케이 이거 팀. 장어는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돼요. 어, 어떻게요? 아, 이미 힘 제가 다 빼놨어요. 제가 아, 압력으로 다. 스무스하면 후진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두 번째 아까 놓친 거 있거든요. 라삭 집게로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오야 진영아 눈 돌아가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아까 걔 어디로 튀었지? 돌 밑에 숨어있나 보다. 어 형님 잠시만요 저쪽 저거 저거 저거 뭐야, 뭐야, 개코 뭐야? 개코 야 내네도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가만 우리 가만 있어 와,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크다, 크다. 형님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개인적 개인적 야 이거 잡겠는데 와, 와. 제대로 포위했어 올리기만 하면 아잰써아 컸는데 좋아해, 좋아. 방금 개예요 와. 아 이미 너무 센스티브해졌어 맞아요 발음? 너무 좋아요 <웃음> 오 여기 괜찮은데 형님 돌 뒤로 들어갔어요 근데 와저 들어간다 어디요 아아자 아, 꼬리 보이지? 어어어 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돌 살짝 들어줘야 돼 살짝 들어봐 살짝 들어줄게요 뒤로 갈것 같은데? 장훈 뒤로 가어 저기 앞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걸렸어요? 오, 잡았어! <목소리> 역시! 이야, 개멋있어. <목소리>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아, 사이즈가 아쉽다. 이거 딱40 나올 것 같죠, 아, 얘아 얘? 이거 딱40 나올 것 같죠? 40? 40, 40아딱 40, 40. 아, 얘는 방생해야겠다. 아아아아아 아유, 씨. 아 가라, 야. 아유, 아 아유. 야, 야, 야, 오케이. 야, 야, 야, 야. 거기, 거기. 야, 야, 일로 와, 야. 야, 야. 야, 어, 거져, 거져, 거 거저 뒤로 가, 리발렛 아, 너무 아깝다. 아까 텐션, 우리 다 죽었었는데. 잡으니까 또 올라간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낚싯대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낚싯대를 마지막에 거들려고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좀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냥 걷도록 하기겠만 어? 뜰채 뜰채 뜰채 <웃음> 맨날 뜰채래 아아 아아 그다 걷을까요 제가? 그래 그래 아 자, 이것도 꺼 설마 여기에 있으면 까망형님 인정해 주자 없어 <웃음> 자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요? 야 여기 포인트 되 좋은데? 많이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어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우와 저거 봐. 뭐, 더럽게 많아 박으개미를끼네개미를끼 이거 장어야어있니 빨리 나와 리침레키야 정력이 부족해요 아 지금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얘네들이 다바닷 속으로 지금 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귀한 녀석이야 귀한 녀석 아직 살아있나? 살아있겠지 장어가어 역시 아. 어우 다행이다 진짜 큰놈한 마리 잡았어 어휴 다행이야 응. 어, 너무 이쁘다 양보할테니까 미국가서 키울래? 못가져가지 않아? 세관에 걸려 그렇대요 <웃음> 대주도 못나가요 어휴 오, 오, 야, 야, 귀여워 얘네가 저 옆에 이 지느러미로 이제 이동해서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진짜 미친놈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한 마리 이제 들고 가가지고 자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노? 까만현이 냉동실에 세 마리 있대 이거 싱싱한 거까망현이 드리고 이제 저랑 보면 얼린 거한번 가져가서 추배를 해볼게요 아 진영아 너무 고생했다 미국 와가지고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어. 아 한국 가서 한국 가서 재밌었어? 최고였어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얼린 거를 가지고 들고 가려고 했지만 다음날 지금 새벽 2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 좀더신선한 녀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생물 유튜버나 안할 거죠? 곧 그만둘 것 같아 <웃음> 얼굴 뼈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아 갑시다 형님 지금 어때요 물 상태?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좋아요 오늘 기뻐요 형님 조심히 가세요 커커커요 <웃음> 형님 조심하세요 빠져요 제발 제발 와 물이 깊어가지고 족대질하는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 크다 크다 아직안아직왔어요왔아요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서 잡았어! 오, 오, 오. 와, 대박! 여러분! 우와, 오길 잘했다! 우와! 지금 보이시죠? 오, 오. 야, 고맙고. 야, 겁나 우와! 와, 여러분, 진짜 오길 잘했습니다! 와, 역시! 오, 아니, 아니, 아니, 힘 엄청 세! 우와! 배때기 누른 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아. 형님! 아! 오, 오, 멋있어, 형님, 지금 판대지 굉장히 무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또 와서 잡아주면은 엔돌핀 개빡 돕니다. 아, 근데 발견하자마자 잡는 거 봤어? 아, 씨. 바로 시미키는 여자. 진심 모드다 <웃음> 진짜 어제 저희 처음에 놓쳤던 거를 지금 잡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크기 같았어요 저거랑 한몇 그램 나올 것 같아요 방금 잡은 거 400에서 500 4 5 0와 엄청나다 장어야 어디니 <웃음> <웃음> 여러분 이 가슴장어를 신고 물에 빠지면은 사실 기어 나올 수 있는 높이 아니면 죽습니다 한2 5 m 만 돼도 죽어요 왜냐면은 물이 차면은 수압 때문에 옷을 벗을 수 없이 그냥 바로 깔아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더 안전한 거는 이거 가슴장어 안 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일단 한번 외쳐주시죠 형님 장어야 어디니 <웃음> 커요 형님 아 애매해 뭐 하긴 한데 잡봐야죠 여러분 아래 보이시죠 지금 응, 자, 자 포획포획 하고 발로 좀 한번 건드려볼게요 들어가라 장어야 어 안돼 아 역시 발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얘네가 뒤로 백을 하거든요 아, 형님 근데 방어거 솔직히 좀 작았죠 아좀 작았어요 네. 아까 있으면 진짜 아까 눈 돌아가는데 까만 했네. 화내면서 야 조용해 <웃음> 자 이런 거 하나 또 놓치면은 우리 영화님이영물 하나 주십니다 장어 장어 장어 애매 애매 애매 애매 아이고 튄다 튄다 안 되겠다 사이즈 안 되겠다. 저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애매한 사이즈 있고 종종 큰걸 나오니까 사실 여기 짧게 보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이럴 수가 없지. 또잠못 자겠네 리바. 자 이제 마지막 퇴근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큰거 발견했대. 요 겁나, 겁나 커요? 제발 형님 잡아주세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커지 절대 안 들어오는데. 왜? 예? 거짓말. 갔어. 아, 야 너무 커서 족대안 들어와 거지? 그 정도예요? 여로쭉 갔어요 로 쭉이요? 천천히 가볼까요? 자여 마지막에 엄청 큰 거를 못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안올라가다 와가지고 큰거한 마리 잡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족대로 잡은 초대형 민물장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이즈를 한번 대충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장어의 금지체장이 45 이상이면 되거든요 제가 일단 한 손에 대충 21cm 정도예요 이거는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사실, 민물장어는 센치로 하지 않고, 그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4kg짜리가 은혜야. 1억인가? 팔린 그게 있어. 기업의 어떤 대표님의 비서님이 벤츠 엘스클래스 딱 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4kg짜리를 바로 찾았대. 4kg면 엄청 큰거아야막 이런 거지. 말도 안 되거지. 민물장어로서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음, 고? 노. 호해 쓰잘택이 없는 거야. 1억이 너는? 1억짜리를 먹는 네가 아, 아니지. 나도 팔아야지. 아, 판 아, 잡으면 팔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어건이 없는 사람은 잡아서 판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못 잡잖아 아, 아니 아니 야 만약에 잡잖아요 저? 저는 안 팔고 먹을 거예요 못 잡는다 <웃음> 진짜 개빡치게 않아 계속 보통 한 번쯤은 잡을 수 있어라고 하잖아 나 잡을 수 있지 못 잡아 하 <웃음> 리발, 리발 리발 리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거대한 민물장으로 오늘 뭘 먹을 거냐 오늘 이 촬영 날짜가 6주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6주년이 결혼기념일 6주년이 아니라 만난 지 저희가 이제 6주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6주년 때 요거 장어 요거 뭘 먹을 거냐면요 바로 숯불구이에서 초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근데 일단 숯집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숯 먼저 한번 집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딱 카메라 들고 아래로 내리 깔아보세요 딱이게 숯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웃음> 조금만 넣어 로금 로금 로금 그 다음 토치 띡한 다음 돌려봐서 그리고 바로 가스 열고 바로 파야뽀 오빠 어? 거기 불 붙잖아. 빨리 꺼 <웃음> 아니 안 된다고 <웃음> 괜찮은데 이거? 기다려 또딴거 있어? 토치? 아니 <웃음> 소화기를 <웃음> 근데 이거 만약에 가스가 터지는 거잖아 어. 그럼 소화기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뿌리려고 가져온 거야 지금? 그냥 다 뿌려야지 집에 안 붙게 나는? 넌 여기 굴러야지 <몬> 자 여러분 토치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가처럼 불이 활활 올라오면은 그 토치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불을 계속 지펴놓고 장어를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몬> <몬> <「호> <'오빠>. <몬> <몬> 아예 그냥 안 믿기로 했구나 나를 어. 총 끝에 딱 대검 장착하고 그 다음에 흙 자! 삽! 흩, 쯔! 삽질 너 이거 되게 욕먹는 거 알지? 비하하면 그건 너 비하하는 거야 <웃음> 총으로 대검술 <웃음> <웃음> 교통경찰? 아니 이거 락킹인데? 우와 멋있다 <웃음> 주차요원 같아 주차요원 이랬었잖아 자,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나같이 놓은 왼쪽에 있습니다 범술보다 <웃음> 잘하는데? <웃음> 지금 현재는 만차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도 해 근데? 엄청 크게 멈어요 제가 했을 때 당시 10년 전인데 군대시에 남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안 하면 혼나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도 야 신빙 왔다 이렇게 하고 소개시켜줘 거짓말 진짜야 근데 1시간 반 근무하고 2시간을 쉬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잘해야 좀 재밌게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할때 처음으로 했어요 내수시오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근데 우리 장어 손질은 언제? 아아 여러분 장어 손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내장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롱코 있죠? 요게 롱코얘롱코왜 이렇게 검으냐? 상마니? 예자롱코까지딱 <웃음> 해가지고 롱코라사 사무라이 자 그리고 보시면 안에 내장이 이렇게 우와 야, 얘 봐봐 오, 홀 개다 자 여러분 여기 개 보이시죠? 얘네가 야생에서는 쫄짱개 같은 거 많이 잡아먹거든요 거기가 기수지역이었어가지고 바닷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는 바닷게를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얘를 좀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부 그래서 아 이거 썩었다고 버리는데 살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을싹 제거해줄게요. 와우 시네다뻐. 개 껍질이랑 같이 나오네 똥이. 우와, 맞지? 우와, 이거 우와, 개 쉬, 쉬, 와 이거 개시. 와 이거 성훈아 이거 우와. 모자이크 잘해줘야겠다 아니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왜 모자이크 하는 건지? 스션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유튜버들마다 같은 소재의 그런 카테고리라도 어떤 분들은 모자이크를 안 해도 노딱이 안 먹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플러스돼 있죠. 진짜 노딱이 너무 많았어요.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동물 신체 일부 이런 식으로 노딱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노딱의 이유가 어 나와요몇분몇 몇 초에 내장이 벌써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큰 단락들만 있어요 충격적인 컨텐츠 폭력적인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충격적인 컨텐츠에서 약간 내장 이러고 너무 잘 보여주니까 그래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그 충격이 이 충격인지 어떻게 알아 이 충격일 뒤질. 수 있잖아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거 놓다 봤나 보자 이거 <웃음> 걸리면 진짜 어떡해 <웃음> <웃음> 나 이거 놓다 걸리잖아 유튜브안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내장을 한번 쏵 씻어주고 올게요 가만 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쫙 깨끗하게 해왔으면요 엉덩이를 마저 따 줍니다 오빠 근데 6주년인데 이게 맞는 거지? <웃음> 너 이걸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는 너가 정할 수 있는 촬영 날짜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밤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전화를 해놨어 잘해. 우리 이따가 턱시도 입고 너 드레스 입어야 돼? 오빠 내가 해줄게 뭐를 해줘? 그거 순지?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 거기 지금 못 따고 있잖아 자 여러분 은혜가 한답니다 자, 이렇게 쌍암팔 수술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음.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야 너 살릴 수 있어 내 테스트야 자 은혜가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어. 야 너무 위험해 은혜 그냥 저칼 가져온 걸로 하는 게 어때? 저게 근데 더 투박해서 투박해서 멋있어 너 멋있는 거에 약하잖아 <웃음> <웃음> 대검술 혹시 할수 <알> 있니? 징쨍쨍차쨍쨍 <웃음> 어, <웃음> 개 진다다, 진짜. 오, 뽀뽀뽀인 줄 알았네. 어, 멋있다, 은혜야. 너 아, 투박한 칼. 아 칭찬하자마자 그만두면 어떡해. 자, 저렇게 옆에 있는 뼈를 쫙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칼을 45도로 위로 올려. 너 속으로 혹시 저렇게 아가리만 털고 있는 이런 생각하니? 지금 말할라고 했어. <웃음> 은혜, 꼬리 살려야 돼. 꼬리 살려야 우리 6주년 베이비 생기거든. 뭐, 6주년 베이비야, 어이씨. <웃음> 허니문 안 생겼으니까 6주년 베이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니문은 왜안 생겼게? 왜? 니가 제주도에서 삼개를 잡으러 갔어. <웃음> 오, 머리 뜯어, 은혜 근데 칼로 뜯으면 안 돼. 왜? 손으로 튼게 멋있거든.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잘라? 아니, 손으로 자르는 게 멋있어. 이걸 아, 어떻게? 살살, 살살. 라사,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 은혜씨. 죄송한데, 집에 잠깐 들어가서 데리야키 소스 하나만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래, 은혜씨, 손도 씻어야죠. 네. 아이, 예뻐요.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육주년이니까 오, 리발레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대검술로 아주 힘들게 지금 장어를 다 손질할 거네요. <웃음> 이걸로 발검해서 사드기 맞게 할래? 아, 싫어. 왜? 6주년인데 무슨 장어를 사드기 맞게 하네. <웃음> 아,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어쨌든 장어를 은혜가 아주 손질을 기가 막히게 쫙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딱 뒤집어 볼게요. 와. 자, 여러분,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는데, 장어 하면 또 뭐예요? 그렇죠. 바로, 네리아리로르 어때? 지리지 그리고 요 부... 요 부... 요부부부요츠러와 깔끔하게 사이사이사이 와자 여러분 이제 요 숱이 다 됐거든요 자 여기 위에 철판 올려버리고 아 뜨거 리바자요 장어를 I can fly 와우 여러분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은은한 불에 이 숱에 불이 세게 올라가지고 화화하면 그냥 겉만 타버리고 속은 안 익어요 겉한속안 뭐게요? 겉은 탄고 속은 안 익어요 겉은 탕고 당고 당고 당고 당고 당고 당고 당고 춤을 춥시다 오... 오 그냥 니는대고 안 <웃음> <웃음> 저희는 연애할 때다 그런 거 있어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건 절대 없기로 하자. 맞지? 어. 이건 없어야. 이게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싸대기 때리고. 저 영상에서 몇대 맞은 거 항상 제 데스노트에 적어 놓거든요. 저어도 그거 촬영 끝나면 <웃음> 살짝만 잡을게한 다음에 잡고. 또 <웃음> 안데. <한대> <웃음> 유튜브 관계 잡은 가짜예요. <웃음> <웃음> 너무 폭력적이어서 뭔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오늘 다섯 대 때렸거든. 잠깐만. 이게안 잡아 있어 봐. 살짝 잡아도 돼? 어, 땡큐. 노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랑 은혜나 연애 5년 하면서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어요 사귄적도 없어 사귀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웃음> <웃음> 내가 고백했잖아 근데 그때 6년 전 7월 24일 은혜 집 앞까지 썸탈때 데려다녔어 저, 잠깐 은혜야 웨이트 사실. 아, 말하지 마, 닥쳐. 진짜. 아, 감정 깨지 마봐.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했다고. 어, 맞아. 했잖아. 어, 그러네.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은혜가 닥치란게 아니에요.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어. 너가 알았어, 연락 저 이렇게 하고 가라 고백을 못 했네. <웃음> 잠깐만, 은혜야. 이거 지금 살짝 뒤집어야 되거든요. 어, 이거 한번 뒤집고 마저 아, 얘기할게요. 파 u <웃음> 지린다. 근데 그거 알아, 은혜야? 뭐? 여기서 내리아리로르. 자, 한번더 뿌려줄게요. 쨍. 그리고 요에 자, 요걸 또 쫙쫙 쫙쫙 쫙 발라줍니다. 륵싹 륵싹 와랄랄라 던져버서 비벼버서 락싹 륵싹 너이 정도 없지? 유행없너내거와랄락떡다 쓰고 이상하고 다 쓰고 새로 만들어내 봐. 내가 이거 할때가 너가 하는 거야. 한다. 아, 밖에 아, 아. 너무 지금 맴돌아마못어 <웃음> 이게 중독성이란 거야. 자, 다시갑니다 하나, 둘, 셋. <웃음>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이미미라지 <웃음> 닮은 장어 금만 <웃음> 들어운데 기절할 뻔했어. 너가 이겼어. 아, 무서웠다. <웃음> 자, 아무튼 돌아와. 그때 은혜가 거기서 진짜 닥쳐 이랬어요 고백하지 말라고 어. 너 나랑 사귈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건 아니었지 나는 아직 썸은 아니었거든 <웃음> <웃음> 근데 왜받아줬어 그날 알겠어 은혜가 들어가 하고 나서 지하철 타자마자 연락 왔잖아 아니 왜냐면 나는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걸 알지 검사사어준 <웃음>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약간 너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작한 적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미끌, 미끌 미끌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닮은 장어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거 반만 딱 잘라줄게요. 이건 과연 뭘로 할지 김은혜 씨. 라상 말고 뭐야? 다른 게, 게 어디 있어? 라상 말고 다른 게 있을 것인가? 미끌미끌 미끄하지미끄하지를 닮으면 장어를. 아, 잠깐만, 잠깐만, 오빠 나 진짜 못하겠어. 닮는다, <웃음> 대박. 안마나부탁냐 <엄마>, <웃음> 그럼 내가 되게 담백하게 할렇게 어. 자를게요. 시부럴 <웃음> <웃음> 미안. 자, 한번 뒤져볼게요. 와우 좀더 익혀야겠다. 아 갑자기 6주년이니까왜 그런 생각이 나네. 근데 사실 그게 두 번째 고백 타이밍이었어요. 그 전에 원래 전전날이니까 영화를 보고 강남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뭔가 이러면서 약간 잔디 죽어 이씨 <웃음> 뭔가 약간 이러면서 버스정류장 앞에서 딱 고백할라 했는데 버스가 딱 와가지고 쌩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가는 버스 뒤에다가 응. <웃음> <웃음>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너한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얘기하지 마 어쨌든 그이후로 저희는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젠장 <웃음> 야 이거 빨리 찍어 이은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한 번만 더 뒤집어 거기. 한 번만 더? 어? 여기 살짝? 오씨 장난 인데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야 돼? <웃음> 대못지 마, 무서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장어를 딱 꺼내가지고, 와, 와, 와, 와. 초밥으로 할 크기로 딱 잘라줄게요. 라삭. 하나 더쫙 해서, 라삭, 삶으로 라삭, 구르 와, 미쳤다. 참고로 정말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장어를 싫어해가지고요. 이 장어들은 싹다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장어 전문점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요. 저 혼자 앉아서 개져먹어야 돼요. 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족발을 안 먹어요. 그래서 족발집 시키면요. 저 혼자 그냥 쌈이랑무말랭이랑 비빔국수에서 저 혼자 다 처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록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맨날 피자 <웃음>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쓰레기 아니야? <웃음> <웃음> 다 장난이고요 오늘 장어는 저 혼자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초밥을 만들 건데 밥을 딱 이렇게 잡고 사실 여러분 원래 초밥하면은 간촛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장어초밥은 어차피 대리하게 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간촛물로안 하고 해도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하고 장어를 여기 싹 올려요 그리고 김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먹어 여기서? 에. 그럼 컨텐츠 너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아니 계속해서 먹는 거야 오 계속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알겠어 여러분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초밥이 완성되어 습니다 아, 예, 예. 자, 바로, 김말필 없이, 허드팡 영상 최단 시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을게요. 토베르. 응. 이앞또만 음, 있어. 뼈 있다? 뼈 없어. 자, 그러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끈거 있죠? 큰 거. 자, 요걸 딱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자, <웃음> <그다음에 웃음> 근데 여기다가. 오빠, 진짜 그 혈압 높았다며. 왜 그러는 거야? 아,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또 먹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겠죠? 초밥을 이렇게 들고, 아, 요렇게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과자처럼 탁 털어 넣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자, 바로 봐요. 초베라. 야, 미쳤다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 그냥 밖에서 파는 그 장어 초밥 맛이에요 진짜 장어 구이만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어 구이집에서 파는 그런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초배라 야 초밥 안 해도 되겠는데 은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너왜 이걸 안 먹는 거야? 도대체 이 비싸고 못해. 맛있고 스태미나가 좋은.. 어? 이해 못해 근데 사실 은혜야 너 향이 지는 거 아니면 장가시들이 지는 거야? 그냥 맛이 싫어 아 진짜로? 응. 와 저는 진짜 이민물자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랑 잘못 먹잖아요 이럴 경우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내가 너 피자를 한달 같이 안 먹어줬어 멀쎄 리랄이네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그냥 너 없을 때 먹어 나 아, 혼자 시켜서? 응. 여기 저희 사는 곳이 시골이라 딱 커트라인이 피자까지 와요 족발까지 오는데 족발 배달비 만 원이에요 <웃음> 근데 이 장어는 진짜 너무 힘들게 잡았어 일단 제주도에서 너는 그 고충 지금 모르지? 응. 16시간을 족대지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 나가서 한시간에도 더워 죽잖아 응. 그거를 16시간을 해서 잡은 거야 까망 형님이 그거 더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하품하면서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예민한 새끼 뭐라고?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괜히 초밥 했어요 지금 괜히 이거 그냥 채로 먹는 게더 맛있어요 초밥와와 와, 이거 야 이거 은혜야 힘이 이거 한번 볼래? 여기 더러워 볼래 이거 은혜야? 오 멋지다 멋지지? 멋있... 괜찮아? 어아 아, 보일... 하지마 아니 왜왜왜왜 삼도 왜, 왜, 왜. 보여 이거? 여기 접히는 거? 일로 와서 한 대만 쳐봐 옆에서 왜 맨날 쳐보래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일로 아. 와봐 일로 와봐 나도 줘야지 원터치였잖아 여러분 이 너무 힘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나 오늘 김은혜 팔한대 때릴게요 침대서 에 <웃음> 에아 네가 문 열어, 네가 문 열어, 네가 문 열어, 잘했어. 열고 당겨. 그렇지, 에에 놔. 놔. 그렇지. 렇지